안녕하세요 데미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엔잡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에 관해 알아보았죠 그런데 엔잡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지만 아무래도 공공연히 엔잡 사실을 알리고 대놓고 엔잡을 뛰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엔잡을 시작하기 전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엔잡 가능 여부, 그리고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특히 회사에서 나의 사업자 등록 여부나 겸업 상황을 알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볼 사항을 정리해 보자면 크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첫째, 겸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둘째, 겸업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 셋째, 겸업이 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겸업을 알아차릴 수 있는지, 겸업을 알리고 싶지 않으신 경우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관련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겸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현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64조에 의거하여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공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교사 및 공무원분들은 엔잡러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가령 현직 교사가 사설 학원, 사설 인강 등 수익성 강의에 출연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유튜브를 하는 경우에도 겸업이 불가능합니다. 단 EBS와 같은 공연 강의에 출연하거나 소속 기관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유튜브를 포함해 창작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며 예외적으로 겸업을 하실 수 있기는 합니다. 가령 학교 교사이신데 EBS에 출연하시거나 관련 분야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우라 볼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나라의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의 모든 행위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겸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로 겸업을 주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겸업이 금지된 경우가 사실상 두 경우뿐인데요. 우선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소지한 직원이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내부 직원이 아니면 모르는 사내 비밀 내용을 활용하는 등 영업비밀보호의무를 저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딱 들어도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된 겸업금지조항이 존재하고 당연하겠지만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사용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을 겸업으로 하실 경우에도 법적인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경우에 겸업이 가능합니다. 음, 우리회사규정엔 겸직이 불가능하다 나와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집니다. 투잡이든 프리잡이든 그 이상의 N잡이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신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N잡은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법을 만들 때의 기준이 되는 내용인 법령 위반 심사 기준이 참고가 될수 있겠는데요. 회사의 겸집금지 규정은 개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 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규정을 명시할 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겸업금지는 기업에서 따로 겸업 제재를 규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 조금 영악해 보일 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이 맺고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영위하는 소득활동은 회사의 규제 사항에 적용되지 않고 그로 인한 징계 조치 또한 할수 없습니다. 즉 기고를 하시든, 리셀링을 하시든, 유튜브나 다른 경업을 하시든 시간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이런 활동이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도 아니고 징계나 법적 처벌의 대상도 아닌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너무나 당연하듯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했거나 회사와 약정된 시간 내에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겸업으로 인한 잦은 지각, 조퇴, 근무 태도 저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에는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겸업이 가능한 것까지는 좋은데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는 것은 기업의 인사담당자나 관리자가 이런 겸업에 민감하다는 뜻이겠죠 공무원이나 공기업 근로자가 아닌 이상 겸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지 않지만서도 아직까지는 우리 문화가 특히 회사 관리자분들이 알게 되면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근무시간 이후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이 개인의 사생활 범주에 속한다 해도 이런 사실이 공공연히 알려지는 게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지죠? 직장에서 내가 N잡을 뛰는 걸 모르게 할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경우 여러분이 그 사실을 먼저 알리시지만 않는다면 사실상 직장에서 겸업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합산되고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면 회사에서 경업을 추측해볼 수는 있겠지만 세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또 누가 아나요? 물려받은 건물이 나한테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는 걸 수도 있고 주식이나 묵혀놨던 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한 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세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다 보니까 대기업 임원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일반 직원의 세무정보를 일일이 감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한 것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없고 월급 외의 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시는 경우 2022년 7월부터는 월급 외의 소득으로 2,000만원 이상을 버시는 경우 여러분께 추가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통해 회사에서 대충 추정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추정뿐이라는 것이죠. 단 혼자 엔잡을 뛰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엔 다릅니다. 개인사업장과 직장에서 이중으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장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서 이런 경우엔 직장에서 투작사실을 알 수도 있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기업 근로자를 포함한 현직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N잡이 불가능합니다. 단,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예외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은 직원이 약정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겸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에서 겸업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 직원을 고용하시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엔잡을 뛰는데 필요한, 그리고 엔잡을 뛰기 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겸업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통해 의견 들려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엔잡을 위한 필수 세무지식들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이었습니다.